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9회 화요일 방송 4수 중 1에서 2수 필출입니다. 어, 매주 화요일 날 올려드리는 회기분석자료죠. 어, 회기분석자료, 헌터가 뽑는 회기분석자료가, 어, 그, 출연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어, 거의 매주, 어, 일반적으로 두수 이상은 출하고 있죠. 어, 많이 나올 때는 다섯 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난 회차에는 어, 이렇게 나왔죠. 어, 네수 뽑은 거에서는 6번이 나왔고요 어, 내수를 지난해 차에는 6, 26, 33, 42 이렇게 뽑았는데 어, 6번을 적중했습니다. 어, 원본에서는 어, 2개가 나왔죠. 6하고 39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번 해차 거 살펴보겠습니다. 1049의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방송을 했고요. 어제는 약수 또는 제수 총정리를 했습니다. 화요일 오늘은 뇌수중1에서뇌수중입니다 보기 전에 어, 필출 자료 두개더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필출 끝수입니다. 어, 필출 끝수가 이번 2차에도 어, 역시 38 끝수입니다. 38 끝수요. 어, 지난 2차에 38 끝수가 출할, 출할 줄 알았는데 어, 안 나왔죠? 그래서 이번 2차에는 이제 어, 필출할 걸로 보고 있어요. 어, 38 끝수가 필출 가능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 38 끝수 그 중에서 28, 33을 제거하고 보면은요, 어, 이렇게 되죠? 어, 여기 28과 33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면, 어, 여섯, 일곱 수가 남죠? 어, 이 수들은, 어, 현재 이렇습니다. 어, 28과 33을 제거하고 보면, 현재 5연멸 중인데, 1회에서 부터 1048회까지 5연멸이 딱두번 있었어요. 지난 2차에 4연멸 중일 때 올려드렸는데 그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 기록이 됐어요. 5연멸 중인데 5연멸이 현재까지 1회에서 부터 현재까지 두번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록상으로 볼 때는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물론 신기록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이번 2차에 헌터는 출할 걸로 보고 있어요. 어, 여기 헌터가 또 개인적으로, 어, 요 수는 괜찮다 는 수들이 또몇개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여기서, 어, 28과 33을 제거하고 봤을 때, 어, 현재 오연멸 중이죠. 어, 근데, 이래서부터 어, 1048까지 오연멸이두번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 요 초록색에서 안 보이시면, 28, 33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하튼 헌터는 3 8끝수가 필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월요일날 올려드린 약수 또는 제수를그 어, 적용 한번 여기다 해보세요. 적용하시면 어, 좀 편할 겁니다. 수 대상수가 줄어들으니까요. 팍 줄어들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놓고 한번 살펴보세요. 어, 월요일날 올려드린 어, 그 약수 또는 제수를 적용시켜서 적용시켜서 나머지 수에서 우선 먼저 찾아보시고 거기에서 안 보이면 다시 그 제쳐놨던 약수들 다시 살펴보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 불주변수입니다. 불주변수가 출연빈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어 2주 전에 한번 전멸한 적이 있죠 어 이번 2차에는 불주변수가 상당히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래요 상당히 간단해요 대상수가 적죠 어 일반적으로 불주변수는 대상수는 많은데 보기가 편한 게 장점이었는데 어 이번에는 대상수도 또 작아요 어, 작아서 음, 이것은 어, 이번 2차에 또 전멸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멸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는 월요일날 월요일날 올려드린 약수 또는 제수를 적용하면 다섯 수가 남습니다. 다섯 수가 남아요 약수 또는 제수를 적용하면은요 그 다섯 수에서 우선 먼저 살펴보시고 거기서 안 보이면 어, 다시 그 약수와 제일수를 제쳐놨던 거그수들을 다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불주변수가 이렇게 아, 대상수가 적은 경우도 아, 종종 있는데 어, 이 헌터 기억으로는 그럴 때 아, 전멸하지 않고 그 대상수가 적은데도 어, 대부분이 출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 대상수가 적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어, 이번, 수에, 이번 주에는 대상수가 어, 적은데 어, 여기서도 일단 어, 필출, 필출할 필출 거다라는 어, 이런 전제하에서 찾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어, 전멸도 감안은 하시고요. 음, 이번에는 어, 여기서 잘 찾으면 고정수 아주 확실한 걸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헌터는 아직 화요일이라 지금까지도 아직 자료 정리가 다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까지면 다 끝날 텐데 어, 일단 헌터가 볼 때에는 어, 여기 어, 어, 불주변수가, 불주변수가 이번 2차에도, 어, 필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어, 그, 주메뉴죠. 어, 네수중 1에서 2수 필출입니다. 어, 회귀 분석 자리죠. 어, 이번 2차에는 원본이, 어, 대상수가 좀 많아요. 원본이, 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역도 있죠. 지금 오늘 몇 개냐면 2, 4, 6, 8, 10, 12, 14, 15, 15수입니다. 어, 대상수가 회귀 분석에서는 대상수가 많은 반면에 어, 여기는 어, 출연 개수가 개수도 어, 많죠. 여기는요. 어, 일반적으로 두 개에서 다섯 어, 개까지 이렇게 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차에도 어, 헌터는 여기서 적어도 두개 이상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어, 종종 다섯 개까지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 여기 헌터가 네 수를 뽑, 뽑은 걸 보여드리면 그네 네 수에 의 다른 수들도 한번 어,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네 어, 수는 한 수씩 나타났다가 사라질 겁니다.